너무 o v 인데 진짜? t 비 o 귀신도 s not a stopper. She's a wound up. 하 o u want to c o n n e c 입니다 최근에 going 나 o be a little bit. I'm not <웃음> going to be a little bit. I'm not going to be a l i t 라 l e bit. 미 <웃음>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음. 오늘은 제가 항상 지난말라. 양말 색깔을 많이 했는데 양말? <웃음> <웃음> 저 너, 너무 TMI인데 진짜 저는 하얀색 신었어요 항상 하얀색 신었어 그리고 신고. 빨간색 스트라이 제이크, I love you I 아, 그렇죠? 예. 아, 옆에 있어요 1, 2, 3도 그런 게상관없어 네. 아, 그렇지, 팟 동안 때는 저는 초록색 방을 네. 처음 예. 갔고 파란색 방안 갔어요 노란색 근데 파란색 방이 뭔가 느낌이 안좋았어 저 너무.. 뭔가요? 개 넓지 않아요? 근데 파란색 방이 제일 꼼꼼해. 근데 귀, 어? 귀신도 귀신 많았었다고 그랬었죠? 근데 어,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귀신 진짜 많아요. 귀신이 많 귀신이 많았다고요? 어, 어 근데 그랬어요? 저는 제일.. 그게 제일 소름인 게 <웃음> 형분이 있는 거예요? 그 이상? 그래 2층에 있고 밑에가 약간 뭐 연습실이나 그알 음. 있는 곳나 음. 개인 인터뷰 하는 곳, 개인 연습실 있잖아. 근데 음. 제일 혼자 가야 됐었잖아 근데 보통 하얀색이 많이 느끼고 아, 나 응. 그거 기억난다. 근데 그게 되게 걔가 말하기에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아 그죠? 뒤에... 아 옆에 있어요. 너도 그 홈스테이 때 봤다며? 아 맞아요. 와 아, 이거 아, 진짜 맞아. 무서워. 너무. 갑자 <웃음> 그거는... 원래 그열 열한 시 끝나잖아요. 응. 연습생 때. 근데 제가 혼자서 살다 보니까 홈스테이 응. 그날에 약간 저희 엘리베이터가 약간 좀 뒤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. 거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응. 뒤에 계단이 있거든요. 계단. 근데 걔는 누군가 내려오더라고요 응. 근데 바, 발까지 보일 거였거든 응. 보였는데 왜가 봤더니 아무.. 아무도 없었어 거짓말 근데... <웃음> 무서워! <웃음>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원래 문을 잠글 때 어,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만 엄청 무거웠어요 문이 진 아, 근데 뭐거지말안 아, 진짜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? <웃음> 응. 저는 한 번도. 너나 갑자기. 나는 진짜 한 개도 없어. 나는 귀신을 살면서 본 적이 없어. 저도요. 그래가지고 아, 보고, 싶어, 나는. 저는 저는 보고 싶어 나는. 저는 보는 귀신인데 귀신 보고 싶어. 귀신 이기 그만하시다. 진짜 무섭다.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. 그러게요. 귀신 안 무서워요. <웃음> 않아. 게... 무서워요. 아, 무섭지 않아. 있다는 게. 무섭지 않. 아 근데 아 옆에 네. 있어요. 귀신 이야기 하면 귀신이 자기 이야기 하 적이 없는데. 그럼 얘기 하지요 당신 옆에 누가 있네. 저 지금 제이크 아, Kian. Kian. 아 yeah. 옆에 있어요. 라이프 okay. 하고 있거든요캡처 가다가 어깨 묶는데 아, 캡처 했는데 막. <웃음> 이제 예. 는데누가한명더있어 <웃음> <너. 웃음> 하지 마요. 아, 아 옆에 있어요. 캡처할까요? 3 2 1. 약간... 정말. 저지 여러분 조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지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n 금 지금 지금 지